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이젠 MOBA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게임의 큰 축을 가지고 있는 배틀로얄. 뭐, 하이즈가 시작이라면 시작이지만, 배틀로얄이라는 장르가 탄생하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 1년이 막 넘어가는 지금, 배틀로얄은 과연 장수할 수 있는 장르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2010년대 초반을 휩쓸었던 좀비 서바이벌 같은 반짝 유행하는 장르가 될까요? 뭐 일단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 처음부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배틀로얄 첫 시작은 한 편의 일본 소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타카미 코슌이라는 작가가 쓴 배틀로얄이라는 소설이 시초가 되었고 그 뒤로 일본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뭐 사실 여기까지는 굳이 쓸데없이 찾아간 원작의 길이었고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의 디테일을 만들어준 영화가 2012년에 등장하였으니 저도 사실 좀 재밌게 본 헝거 게임입니다 헝거게임이라는 영화가 등장한 이후 사실 지금처럼 배틀로얄이라는 이름도 아닌 헝거게임이라는 영화를 본딴 하나의 모드가 마인크래프트의 모드로 등장하였죠. 사실상 게이머가 이루어진 최초의 모드이자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헝거게임은 당시 해외 스트리머들의 입소문을 탄 덕분에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죠. 그 뒤로 우리들의 웃는 모습이 참한 우리 턱수염 브랜든 그린 아저씨가 아르마투에서 배틀로얄 모드를 만들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이후로보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겹도록 들었을 데이즈부터 시작해서 하이즈 배틀로얄 모드의 흥행 그리고 결국 배틀그라운드의 초흥행으로 인해서 배틀로얄이라는 장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의 주류의 장르로 우뚝 서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포트나이트가 배틀로얄 장르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들의 게임에 배틀로얄 모드를 도입 이후 배틀그라운드보다 큰 성과를 내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 이후로 전 세계인이 알고 플레이하는 글로벌적인 게임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뭐 사실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현재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는 동양 서양 가릴 거 없이 즐기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게임들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어느 게임이나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핵이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핵때문에 큰 고역을 알았으며 배틀그라운드도 박멸하진 못했지만 핵때문에 진짜 크게 개고생을 했었습니다 단순한 fps라면 많아봤자 적군 기준 5명에서 6명 정도의 적군들만 핵에 대한 피해를 보지만 다수가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에서는 최소 수십 명의 핵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피해는 핵쟁이가 게임을 플레이하면 플레이할수록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로얄 장르 게임에서는 핵이 타 게임들보다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 말고도 배틀로의 장르의 특성상 큰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초창기부터 언급되는 보는 재미입니다 멀티 경쟁 위주의 게임이라면 흥행을 위해서는 e스포츠의 흥행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를 흥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보는 재미가 일차적으로 존재해야 입소문을 타고 대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각 대기업들의 스폰도 붙어서 대회 규모도 커지게 되며 실력있는 프로 선수들도 각지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주죠 그러나 보는 재미에 있어서는 배틀로얄은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시에 플레이하는 대규모 인원 100명가량이 동시에 플레이하는 현 주류 배틀로얄 게임들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교전들이 동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공식 대회에서도 많은 교전 장면을 놓치기 마련이죠 게다가 플레이하는 프로게이머도 역시 사람 최근 시작된 포트나이트 대회에서는 단순히 순위를 매겨서 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는데 서로 상금을 타려고 흔히 말하는 존버를타는 바람에 대회가 상당히 루즈해져서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또한 쏟아붓는 금액에 비해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옵저빙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앞으로 게임 회사들이 고안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배틀로할 게임들의 e스포츠를 흥행하고 싶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아니 보다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게임이 고여있습니다 보통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수의 인원만 매치시키지만 100명가량들의 사람들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는 만큼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는 일반 게임들에 비해서 한 게임 안에서 사람들의 실력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인물과 뉴비가 공존하는 판이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고 게임의 진입장벽은 거듭할수록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까지 배틀러의 장르의 게임들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들을 알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개선점을 찝어 자신들의 스타일에 맞게 요래저래 요리하면서 새로운 배틀로얄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시하고 있는 많은 배틀로얄 게임들은 각자의 개성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어딘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B급 게임들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B급임을 노리고 만든 게임들이 나올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은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래 막말로 돈을 처발처발한 AAA급 대기업에서 만든 게임은 단 포트나이트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식과 자본을 제대로 쏟은 배틀로얄 게임은 보기가 매우 드물죠 그러나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의 흥행은 그야말로 리그오브레전드 이후로 보기 힘들었던 전세계적으로 초히트를 친 다이아몬드 같은 소재의 장르 이런 좋은 먹잇감을 대기업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배틀필드와 콜 오브 듀티 같은 잘 알려진 AA급 게임에서도 자신들의 게임에 배틀로얄 모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이 외에도 분명 공개하진 않았지만 많은 게임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배틀로얄 모드를 제작하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FPS가 아니더라도 RPG 혹은 MOBA 게임들에서도 따로 모드를 만들어 내놓는 모습만 봐도 확실히 배틀로얄이라는 방식 자체는 FPS를 떠나서 다양한 게임에 적용해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수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좀비 서바이벌 게임이 한창 흥행할 당시에도 많은 게임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자신들의 게임에 서바이벌의 성격을 띈 모드를 제작하여 선보인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의 게임이 현재 도타2와 리그오브레전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장수할 수 있는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미는 있었지만 문제점 투성이었던 데이즈나 하이즈처럼 잠깐 대유행을 탔던 반짝이는 좀비 서바이벌 게임이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